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 뉴스나 신문을 보신 분들은 벌써 접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시 일종 통계발 허용을 한다. 예전에 종상향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째 보면 얼핏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은 결과적으로 종상향에 대한 아이너리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주변에 조화된 명품 주택지를 짓는다. 뭐 결국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4천 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살수 있는 특화된 도시 그리고 지구 특성, 계획 방향 뭐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이 크게 없는데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실제 뭐든지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 나면 은 세세하게 까고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종상향도 사실 아파트 재개발이 활성화될 때 3, 4년 전에 벌써 종상향을 해줬어야 었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놔둔 이유가 결국은 자기 정권, 자기 덕실을 찾으려고 마지막에 있다가 그렇게 종상향을 했고 종상향의 의미도 크게 없죠. 결국은 종상향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지주택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행사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뭐 대단지에 쇼핑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슈가 발표가 되면 또공디가들썩들썩합니다 투자를 해야 될 사람들은 여기 또 투자를 해야 되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이끌어 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또 몰고 가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내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처럼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북대학교와 연계를 하고 유통단지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동대구로 중심지 강화를 하고 뜨안길 주변에 공간감을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결국 은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후적지 내에 기반소설 조성이나 개발의 뭐 내용들을 열어 놓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어느 정도 통계발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업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유치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물론 이런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택거래가 별로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금액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투자를 종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 덕인데 현 상황과 너무 대치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나온 이유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아파트 거래, 특히나 아파트 깡통 전세부터 해서 많은 돈들이 증발이 되었고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의 한 일부분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향이나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운되어 있고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나 아니면 주택가격, 대부분이 너무 상승해 있다는 거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있기는 있지만 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가격대가 내려올 것을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대구시에서 없는 돈을 끌어당겨서 개발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투자에 대한 유치를 해야 되겠죠. 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현 상황에 대부분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대기업이 힘든 상황에 해외 투자자가 아니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파트가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행사에서 아파트 건설사에서 개발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미분양 처리도 LH에서 구입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상황인데 정말 여기 에 최고 이슈라면 은 LH에서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나 임대주택의 목적으로 뭐 보상을 해서 기업과 손을 잡고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투자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LH가 아파트만 구입하는 게 아니죠.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 일부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어떤 투자 유치, 작전사령부와 법원의 후적지를 연계해서 개발을 할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것 같아요. 물론 롯데쇼핑이라든지 쇼핑몰이 들어오고 특화된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투자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항상 뭐든 이슈만 나오면 모든 투자카페나 투자밴드 단톡방에서 이슈로 거론을 해서 사람들을 몰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주택을 파시거나 다가구 주택을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먹으면 돼요. 거꾸로. 이제는 일반인들도 어느정도 유튜브와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밴드 투자카페 그런 쪽에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거꾸로 이용도 해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가격이 안 내려요. 위치가 좋은 데는 안 내려요. 위치가 좋은데는 안 내려요가 아니고 모를 뭐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저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정확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동향에서 현재 지금 대구에 실질적으로 임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재개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대구 자체에 경기가 엄청나게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안 내리면 안 내린 대로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3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약간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뭐제 의견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그에 대해서 준비했다면 은 차라리 큰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우리가 여당 야당이 있지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야당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뭔 얘기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걸 알아야 그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할거 아닙니까? 저는 뭐 개별적으로 뭐 정치하는 놈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아파트가 내린다 내린다 하는데 오를 기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뭔지 정말 실효성 있는 얘기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데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편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고 많은 뉴스를 찾아보고 많은 유튜브를 봅니다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음. 얘기하다시피 제 말이 다 맞다고 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상을 안 보시면 됩니다. 굳이 봐가면서 댓글 적을 필요 없죠. 댓글 적을 시간에 조금이라도 정보에 대한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파트의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아파트의 상승이 어디까지가 상승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업도 잘못 판단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일반인들이 욕심 때문에 주식이다, 아파트다 몰빵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조건이라는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을 뒤로 한채 분위기에 동요돼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아니면 주변의 얘기에 동요해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공을 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내용들을 보면 타고난 것도 있고 집안에 돈이 있는 것도 있고 노력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성공을 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다양하게 들으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혼자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이런 유튜브 따위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구시의 일정 일반주거지역에 예전에 종상향을 하기로 했던 곳에 통계발 계획으로 뉴스나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례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꾸로 현재 대가구나 주택 팔아야 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현재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팩트는 이제 투기 세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그것이 진정한 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